<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번 영상 이후로 드디어 1 0레벨을 찍었습니다. 지금 1 0레벨 찍었으니까 이제 모든 레벨업 버프는 다 끝났거든요. 이제 봐줄 수 있는 버닝 타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기부터 뭐 이제 경험치가 다시 돌아왔죠? 지금 핫타임 받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거 3천만, 2천만 될 거예요, 경험치가. 아, 이제부터는 레벨업 진짜 어려워졌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메인 캐스트가 아닌 전지 캐스트 전지 캐스트 먼저 해보고 어 전직이 조금 소화하게 진행되면은 어 밀려있던 메인 캐스트까지 한 번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직 캐스트 관련해서 좀 먼저 플레이 해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210만 정도 될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210만은 안 됐고 저번 영상 이후로 좀 3만 정도 돌라서 204만 정도 됐거든요. 이 상태 아마 좀 힘들 겁니다. 명중 제가 수집이 낮아서 명중이 좀 나, 낮거든요. 그러니까 86,000인데. 어, 위에 200만 투력 전투 지역 거기가 명중컷이 10만인가? 어,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럼 8 6 0 0 0 10만 엄청난 차이죠 요것도 좀무안하고 아, 아무튼 듣기로는 일단 190만도 어찌 시간만 투자하면은 깰 수는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들고요 물력값이 또 엄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보를 통해서 똑같이 할 건데 일단 방법은 상급 물량은 쓰지 않아요 상급 물약 들고 가지 않고 오로지 이 상급 아이작이 상급 아이작만한 2000개 3000개 들고 갈 겁니다 2000개 3000개를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상급 물약은 같이 들고 갈 수가 없겠죠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들고 가고 상급 아이작만 들고 가는 걸로 자 우선은 창고가 아닌 인벤토리를 조금 비울게요 이야 이거는 강화 확률이 올랐다면서 안만봐도 그대로죠 진짜 0.0001 올랐나 진짜 와..뭐야 나 2000..몇개야 2400개밖에 못 들고 가네? 99.99% .99 다 찼거든요? 와..이거.. 장비 터트려야겠는데 와..이게.. 무게가 어디서 나가지? 아요게 아, 요게, 와, 요게 무게가 엄청나가는구나.. 아..저걸..저걸 저걸 팔아야겠네.. 일단은 기속은다 팔고 자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게 있는데 자상급아이자 이거 수동물약이잖아요? 일일이 버튼 누르고 있으면 손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좀 사용할겁니다 오토학키 인데 어, 프로그램명은 D3헬퍼 입니다 이거 이제 디아블로3 전용 누가 만들어놓은 오토학키 인데 이게 역할이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면은 알아서 그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거예요자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 있는 이게 그 오토학키 프로그램이고요 보시면은 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키하고 종료키가 있고 기술키 라는게 있어요 제가 지금 상급아이자 여기 상거바이저 있는 요 위치가 1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번만 등록을 해 뒀고요. 간격은 단위가 밀리세컨드라서 1000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거바이저 쿨타임이1초기 때문에 1000, 1000밀리세컨드로 넣었고요. 여기 입력 넣을 때1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켜두기만 하면은 알아서 1초에 한 번씩 아이저를 먹게 되는 거죠.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위에 뜨고 있죠, 지금? 여기 1초에 한 번씩 알아서 먹어 주는 거예요. 저는 요것만 켜 두고 그냥 보수 잡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수동으로 일일이 1시간 2시간 누르고 있기 너무 힘들죠 이때까지 제가 구마 그 공작 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수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미리 알았으면은 그때 그거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와 진짜 이거 이제 알아가지고 조금 자이 프로그램 이름은 D3 헬퍼구요 자이 최신 버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다운 받았을 때 적용이 안 되길래 왜안 되나 했더니 최신 버전은 이 디아블로 게임만 정확하게 읽어서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D3 헬퍼 2.1 버전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글에 치시면 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그냥 D3 헬퍼 2.1 쳐서 다운받으시면 은 여기 V4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200, 210만 0 0 2 지역을 사냥하라 하면은 굉장히 헬난이도데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바꾸기 전에 제가 명중이 낮으니까 맞아 이거 맞다 바꿔야 된다 명중으로 바꿔야지 지금 바꿀 수 있는게 반지랑 아 두개밖에 없으니까 반지 밖에 안되는구나 반지 자리를 맞다 명중으로 바꿀게요 이거 바꾸는거 깜빡할 뻔했네 뭐 바꿔도 2000씩 밖에 안오르니까 어 그래도 9만 되나? 오케이 9만 200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9만 2000이면은 10만 차이랑 어, 8천 정도 차이 나니까 어이건 괜찮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게도 같이 떨어졌고요 자, 한번 보자 어떻게 될지 아, 역시나, 주변에 있는 몹들을 잡는 거네요. 일단은, 지역수지를 꺼두고, 90%, 90%로 올려두고, 랜서가 그나마 괜찮은 점이, 만화 아, 물약은 이 클래스 스킬로 충전하면 돼요, 만화 물약은. 이렇게 누르면 충전되죠. 와, 이걸, 잠시만, 120마리부터 잡는다고? 이거 뭐 혼자 하기 조금..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일단은 중재한거는 보스전이 중재하니까 잠몹 구간은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스 스테이지 왔거든요 좀 데커스 화산에서 진행되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와 지금 피깎이는 속도 보이시죠? 와 지금 잠몹잡는데이 정도면은 이야.. 장난 아닌데? 아 이런 식으로 한 시간씩 걸린다는 거구나 와.. 지금 잡문만이 속도 이 정도면은 보스는 얼마나 느린거야 자 일단 거의.. 지금.. 포션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먹는거보다 깎이는게 더 빠르네요 오토학기로안 켜두면은 진짜 금방 죽겠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여기부터는 뭔가 몹을 따로 잡아야 할것 같은데 한마리지 야이씨 한방 한방 한방 한방 한방 한방 <웃음> 이거 미치겠네 이거 <웃음> 아 이거 이 영약 영약도 챙겨와야겠다 어 이거 자르면 죽겠는데? 죽으면 안되는데? 이 과정을 또 해야되는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내 자신과 싸운다는 그건가? 야 이거 아픈데? 자, 랜소자랜소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먹고 있었네? 와, 피 깎이는 거 봐라. 보이시나요, 여기? 답이 없는데? 이래서 2 0 0개3 0 0 0개 쓴다는 말이 진짜구나. 근데 얘는 탈 것이 없나봐. 공세가 엄청 들이네. 자 슬슬 이제 다시 아이작 먹어줘야겠죠? 이게 넘어짐이나 기절이라도 조금 걸리면은 덜 맞을 텐데. 어, 걸렸다. 이기 제가 근거리에다가 또 맵도 이래가지고 이제 어, 꼼수를 쓸만한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괜히 저 뒤로 갔다가 지금 립셋될까봐 겁나서 못하겠네 또자 지금 한줄 진입했는데 와 한줄 되자마자 데미지가 올랐어요 지금 못 따라갑니다 상가바이자기 보호막 터져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이 보호막 쿨타임될 때마다는 여기까지 ATP 내려오면은 그냥 도망갈 것 같습니다 못 버티네 캐릭터가 어? 와 뭐야 갑자기 이제 영웅 스킬 쓰네 계속 일반 고급 스킬만 쓰다가 방금 영웅 스킬 썼죠 와 이제부터 저한테 CC기도 겁니다 와 미치겠네 그래도 다행히 상급아이작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고요 지금 2400개로 시작해서 몇몇 몇 개야 1800개 정도 남았거든요 한 1000개만 먹으면 은 클리어 될수 있겠는데 와 미치다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저걸 쫓아 와서 저걸 쫓아와서 찍는다고? 와씨와답 없네 진짜 와 잠깐만 아4 시간 아 이자기야 다시 사면 되는데 거의 한 30분 동안 패고 있었는데? 아 다시 해야 되네요 한 평생이 지난 후 자, 실패 이후에 길드의 도움을 받아서 탈 것은 보령. 소환수는 꼬마우투만을 대여받았습니다. 자, 전설 등급이 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길드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대여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250개. 0 이번에 영약 혹시나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약 200개까지 챙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볼 건데 아 지금도 전설 두 개를 꼈는데도 설마 클리어 못하는 거 아니겠죠? 일단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햇빛 뜨는 게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서부터 그냥 오토 핫기를 계속 켜두고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끌어당김이 안 걸려? 얘도 무슨 뭐 상태 이상 이렇게 안 걸리냐 얘는? 자, 항상 프리피 맥스로 물약을 먹도록 할게요 와 진짜 바로 전판에 도전할때 한 30분 때린것 같은데 최대한 마나회복 쿨타임올때는 마나회복해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마나 분력을 8 8 0개들들고왔네 나이스 아 넘어지면 이렇게 연속걸리면 안되는데 오 나이스 기절 야 이게 매번 공격할때마다 걸려야되는데자 한번 이대로 어디까지 가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분 정도 지났는데 오 확실히 빨라요 이게 공속 증가가 1 4 9거든요아 역시 고령의 전설 탈것 공속 때문에 저번 도전보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거 덕분인지 이번에는 뭐 반피기야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지금 그만큼 물약은 많이 먹었구요 자 이제 잡았나? 오케이 어? 뭐야 씨 끝이 아니었네? 어? 이게 끝인가? 이게 그건가? 이게 마지막 그건가? 보스가두 마리 나온다 했거든요? 와 장난 아닌데? 잠시만 어때? 아, 네. 아 저거 한번 당하면은 이속 감소 때문에 어, 이거 어떻게 해? 어디? 와 잠깐만 피가 피가 피가 못 버티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와나 저게 끝나고 쉬었다 갈줄 알았는데 바로 나왔네 와 미치겠다 자 여기부터는 영약까지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아 영약 너무 적게 들고 왔는데 2 0 0개면은와또 이대로 30분 동안 때려야돼? 아 이거 왠지 물약기수 부족해서 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맞다이밖에안되니까와 이거 방법이 없네요 도망가려고 하면은 이속을 없애버리는 디버프 스킬 써버리고 와 아까 24분도 <웃음> 졸려, 뒤지겠는데. <웃음> 이걸, 이번에는, 계속 쳐다봐야 되네? 영약 때문에? 안 돼. 걸리지 마, 걸리지 마. 아이 조항 만드데도 걸리면 어떡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 컴퓨터는 스킬 10개로 싸우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쓰는 스킬 똑같네. 자, 지금 한줄 돌입했는데, 와, 나무 물렸겠수 와,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900개에 90개인데 아 한줄? 한줄 까는데 거의 지금 100개가 넘게 먹었거든요? 근데 남은게 지금 90개다? 아좀 불안합니다 왠지 또 아슬아슬하게 반칸 한 요정도 남고 또못 깨는게 아닌가 아 이거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못 깨면 좀 그런데 일단은 한번 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지금 개수가 28개밖에 없어요. 나무피 거의 다와 가긴 한데 정확히 지금 반줄 나무니까 얘가 데미지가 미쳤고요. 야, 이거 한 번씩 지금 기절 걸리는데 아, 이때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방금은 딱 기절과 동시에 보호막이 터져서 지금 버텼는데 와 200개는 역시 택도 없고요. 도전하실 분들 더 넉넉하게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실수로 만화 개수를 착각하고 880개를 들고왔는데 아 요것 때문에 지금 포션 개수를 더 못챙겼네 이제보니까얘 클래스 스킬 쓰네? 디버프 맞죠어 이제 끝났다 무슨 디버프지? 저게? 어쩐지 갑자기 배로 아프다 했네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나 나는 없는데 그런거? <웃음> 무거금이 클래스 스킬이 어딨어 씨자 <웃음> 아 미치겠다 영약 영 10개 제가 또 아까 그 클래스 스킬 써버리면 위험한데 제발.. 아 제발 버텨줘 제발 <웃음> 피 요걸로 버텼으면 좋겠다 제발 자 아이작은 590개 영약은 9개 남았습니다 남은 피는 거의 한 20%정도 남은것 같네요 아 네.. 그또 뭐가 돼 피가 없어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이거 계속 먹어야겠는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일단 한번 쭉쭉 당기고 빠르게 그 환소 어디였어? 그 환소 가서 노란 노란고래였나 안돼 아 오케이 이0개 어? 충전했습니다. 아 검은 문어였구나. 야야 씨발. 이속이속이속이속이속오오오 오. 오, 오, 오. 아 이게 도망 가지네. 어 아까는 막 이속 감소 기법 걸던데.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웃음> 살았다. <웃음> 이걸 이렇게 사네. 아 왔다 왔다 왔다. 아저 스킬. 아저 스킬이 쿨타임 있구나.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네. 어자 아, 일단은 죽을 뻔한 거. 아살았났습니다아 오케이 클력 클어 클력. 자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야저 피로 도 대체 얼마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요건 됐다! 요건 잡았겠지! 자뭐 이렇게 뭐 스토리 뭐 내가 한군의 기둥이 됐다면서 어, 끝나는 것 같네요 자또 이제 보스 없지? 어? 완료 오! 어? 예스와 전투력 많이 올라가네? 전직 특화 열렸고 일반 스킬 얻었고 액티브까지 얻었습니다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기본 능력치가 공격력 500 방어력 3500이 증가하는구나 오케이 드디어 전직을 했습니다 오 전직 특화 오1 1개주네 바로 아 좋아좋아좋아 요거또 한번 회피 증가 공격력 증가 난 회피 증가해봤자 맞는게 똑같으니까 공격력 증가 가야겠다 평타 C 스킬 쿨타임 제, 어, 오 또있네 쿨타임 감소가 자콜타임 감소로 가겠습니다 헝클어진 덩쿨 이게 뭔 스킬이지? 아 클래스 스킬이네? <웃음> 야이 무과금 이거 어떻게 얻어 이거 20만원인가 30만원 써야지 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아 기본 한 개씩 주는구나 자 이렇게 무과금도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전직을 할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무과금도 최소 200만 투력은 돼야 된다는 거자 이렇게 전직도 해봤고 아직 전설을 이제 못 얻었는데 아직 엘튼이 없죠 다음 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구해서 엘튼을 한번 맞춰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